위쪽 가서 또 제네들 한 번에 쿡쿡 챡챡 해서 업무리기에서 겠습니다 나이스 와우리팀 너무 잘해 아니 레벨 올라가는 게 전만이 아니네 자 이번에 저 목바닥 안에서부터 휘렸고요. 올라온 팬텀입니다. 자이 팬텀으로 사용할 스킬은 오물폭탄과 명상천병 이렇게 두가지 스킬을 사용할거예요 진입물건은 구해안경 박식안경, 고개껍질 방울 이렇게 세가지 들고 갈겁니다. 자 그리고 배틀아이템은 플러스파워, 스피드업, 에나비꼬리 탈출 버튼, 두나스모크 그리고 만평통치까지 사용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서포트메달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요. 블랙 3레벨, 그린 1레벨 이렇게 두가지 세트 들고 갈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즌에 최고의 동글이자 암살형 포켓몬 팬텀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가보도록 할겁니다 자 덩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초반에 먹어주고요 벨이 바뀌고 나서 개인적으로 정말 썸방게이 사라졌다는 거에 너무나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로또가 5개가 동시에 한 번에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나왔는데 이번엔 이게 사라졌다 자 그리고 현재 팬텀이 정말 어마어마한 떡상 아닌 떡상을 한것 같습니다 자, 병첨이 거의 무한대로 쓰더라고요 자적 찔러주고요 자이 아니 왜 이걸 노려? 뭐야? 자 오물폭탄 찍어주고 <웃음> 네가 아무리 거기 있어봤자 어? 제어버릴까아 <웃음> 이게 뭐야? 아 여러분 진짜 패텀 이거 아, 너무 사기됐어 자 아래쪽 한번 야 뭐야 벌써 9랩이야 들어가자 <웃음> 어 사라져라? <웃음> 야 이게 뭐냐 진짜? <웃음> 기지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? 포기하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려구나 어 죽어! 야 이거를 안 하고 베길 수가 없지 자 위쪽에 좀더 힘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피해 주죠 야 이건 아니다 진짜 이거 진짜 아니다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얘들아 야 레지에르키 피 빠지는 거봐 아, 실컷 때려? 아, 그래 실컷 때려. 괜찮아. 내가 너를 없애 버릴 거니까. <웃음> 이거 집에 안 가도 될거 같은데? <웃음> 얘네들 이사라 져버릴거 <걸? 웃음> 야, 이게 아니야. 이거 이러면 안 돼. 야, 5분인데 10분이라고? 이거 무조건 필라프각인데 이거? 아, 이게 뭐야? 야, 이거는 양아 가니냐? 아, 그렇게 때려도 나 아프지 않은걸? 왜냐? 나는 병창물 쓰면 일정 시간 무조건 무적을... 이 아, 야, 23일이라고 이상한데? 아, 컴퓨터 모드는 아니야. 확실한 건 컴퓨터 PC 모드는 아니에요. 자, 레크자가 나옴과 동시에 제가 등장.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얘들아, 얘들아, 이거 너무 못 깨. 무조건 잡아야 돼. 무조건 잡아야 돼. 얘네 지금 오합지졸이야. 지금 우리가 이거 먹어야 돼? 와이벨리 안죽어! <웃음> 나이스! 무 <웃음> 쉴뻔했어요! 야 <웃음> 무시하고 전 지나갈게요. 진짜 질뻔했어 이거. 와... 야, 300개 넘게 넣었네? <웃음> 자, 자, 맛있고! 맛있었고! <웃음> 야, 진짜 저거 싹이 아니야! <웃음> 자, 저거 위에 먹어야지, 위에 거! <웃음> 저거 먹어야 돼! <웃음> 자, 맛있고! <웃음> 어떡하지? 아 진짜 도와주세요 달려주세요 제발 벨톱 문 내려와요 망했네 이거 아 이거 진짜 아니지 야그러지 <웃음> 벨톱 라인 가니까 너무 힘들어 됐습니다 형처 드디어 찍었습니다 자쟤네다 없애버릴 거야 내가 어 여기 어? 경기장에서 사라지게 해버릴 거야 와아 뒤로 가냐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절대 라인 가지 마세요 절대로 라인 가면 안돼 이거 나이스 어? 어 주공? 나이스 주공? 일로와 일로와 일로 좋은 자 오물폭탄 야 캐리가 나이스 <웃음> 오 팬텀 캐리했다 좋은 아 너무 힘들었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 <웃음> 어 죽어 어 필요없어? 어 필요없어? 독도맞았죠? <웃음> <웃음> 어를 갑니까 그러 안되지 자 뻘궁은 썼지만 상관없어요 이동속도 증가 버프를 받았으니 상관없다 어이 우리 뮤가 어디갈까? 어디를 갈까? 우리 뮤가 죽어버리고 싶구나 어그 죽어버렸네? 일로와! 일로와! 이 다람쥐 이걸로와 아! 깨고랑지깨고랑지아 <웃음> 좋아! 어 일로와 일로와 다 일로와! 확! 진짜! 없애버린다! 어 피해야지! 무릎도 없으니까 피해야고!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. 아, 개룡머리 궁극기 써서 밀어줬어야 되는데! 야 먹고 먹고 이나 뭐 이따 이따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거 뺏겼어! 어, 가기 늦었어! 야, 우린 이거 먹으면 되는거야? 됐어? 이 정도면 다행이야? 야, 위쪽 가서 쟤네들! 어? 한번에 쿡쿡! 착착! 해서 없애버리기 하겠습니다. 나이스! 와 우리 팀 너무 잘해! 아니 팬텀이 아까 그 역전 안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? 아니 레벨 올라가는게 장만이 아니네.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정글 이외의 라인 을 가지 마세요. 아 너무 힘드네요. 아, 초반이 진짜 너무 힘들어! 잡아서 잡아주겠습니다. 자 나이스! 자 우리 개구락지가 너무 힘든가 보구나 <웃음> 아 재밌다 이렇게 게임해야지 이게 진짜 재밌는 게임이지 아, 행복합니다 여러분 레쿠제 나오기 전에 아 시버레비 찍혀 팬덤만 하면 아 이게 말이 되는 거야? 아 죽어! <웃음> 아이고. 어 여기 있을 것 같은데? 여기 있을 것 같은데? 없구나 어디 갔을까? 이거 진짜 아니다. 아 너무 좋다. 자 위쪽에 어그로 끌려 있을 때 저희는 위 안에 다 부셔 줍니다. 자 그리고 여기 쫓는 거 우리 아 분들을 위해서 어 도망칩니다. 야 이거 그냥 독주야. 이게 뭐야? 야그르지 그럼 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15만. 자 그럼 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이거. 아자 이번에 맵이 바뀌고 나서 밑바닥에 있던 많은 포켓몬들이 후면 위로 올라왔습니다. 많은 변동이 지금 되고 있어요. 그 많은 포켓몬들 중에 팬텀을 뽑을수 있겠네요. 이번 시즌은 팬텀으로 꿀을 음미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자 그럼 감사합니다. Thank you